사막의 밤이 오면 얼어붙는 공기가 모래 위 서리길을 만들고 집집마다 울리는 바람 섞인 노래는 우릴 꿈속으로 윈도하네 잔잔한 파도 같은 짙은 밤의 하늘 위엔 달빛이 우릴 감싸주기에 매서운 모래소리가 오늘은 너의 꿈속에 나타나지 않을 거라 믿으니 들어가던 태양마저 식은 채우 고요한 모래 위에 흐르는 건 흔적 뿐이네 사막에 눈이 오면 얼어붙은 모래가 날카로운 꽃을 피우고 모래 바람 같은 부름 뱀 소리가 나를 모래 속에 가두네 거친 밤 바다 같은 짙은 서리 길의 끝에 너의 목소리가 닿때 매서운 모래 소리도 끝없는 두려움마저도 나를 멈추게 할 수는 없으니, 오다 들어가던 마음속의 남자, 오 고요한 모래 위에. 흐르는 건 흔적뿐이네 차가운 소리가 푸른 뱀처럼 모래 위를 가로지르고 노랫소리 넘어 피며 같은 바람 넘실대며 나를 덮치려고 태양마저 식은 채 우우 고요한 모래 위에 가로질러 별의 닿으리 <웃음>